다시 한 번, 설레고 싶다. 그 때, 그 여름을 들줘그 여름을 들죠그 때, 그 여름을 들려줘그 때, 한 여름을 들줘여 저 바다가 부를 때. Go back, go back, go back. 그 해, 여름으로 손잡고 뛰어들래. Uh, uh, uh, uh, uh, uh, uh, andy, Andy, my new ID. 그시즌 하루 꼴리던 멜로디.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Uh, 그리고 내게 되는 네가 있어. Uh, replay. 이 계절을 멈추지 마요. 밤새도록 빨래해줘. we flow 흘러흘러 닿을 흘러 수 있을까? 왠지 왠지 왠지 올해 여름 바람 날 떠올려 그날에 oh. 돈이 없었지 감이 없었나 예예예예예 yeah, yeah, yeah, yeah, yeah. 일이 없었지 감이 없었나 예예예예예 Use r e a s 이 계절을 아끼지 마요. 就 싶어 언젠가.